이집트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벌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버지는 어린 양한 마리를 골라 집안으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집안에 두어라. 모세는 모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전했지. 아버지들은 밖으로 나가 튼튼하고 잘생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 넷째 날 아버지들은 양을 잡았단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양을 죽였어. 잡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웠단다 조금 있다가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어린 양의 피는 그릇에 모았어. 잠시 후 아버지들은 어린 양의 피가 담긴 그릇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지. 그리고 붓에다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묻혀서 문의 양옆과 위쪽에 발랐지. 문 둘레가 빨간색으로 변했어. 마치 문 주위에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보였단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집문 둘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았어.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다 잠을 자러 갔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자러 가지 않았지. 반대로 옷을 든든하게 챙겨 입었어.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도록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서 신을 신었단다. 그 위에는 겉옷을 챙겨 입었지. 그리고 짐을 쌌어. 냄비와 접시, 옷과 이불,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짐을 꾸렸어. 당장이라도 여행에 떠나는 사람처럼 말이야. 여행을 떠난다고? 파라오가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는 말을 했나? 아니, 파라오는 아직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았지. 짐을 모두 끓인 이스라엘 민족은 음식을 먹었단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어머니가 구운 빵과 아버지가 구운 양고기를 먹었단다. 거두까지다 입고서 말이야. 언제라도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한 채 식사를 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셨거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마지막 벌을 내리셨어. 물론 다른 이집트 사람들도 같은 벌을 받았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이집트에 내려보내셨어. 천사를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천사는 분명 있단다. 천사는 이집트의 거리를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각집 문을 자세히 살폈지. 문 둘레에 피가 발려있는지 안 발려있는지를 살폈어. 만약 어떤 집문 둘레에 피가 안 발려있으면 천사는 그 집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을 죽였지. 그후 천사는 그 다음 집으로 갔단다. 이렇게 해서 문 둘레에 피가 발려있지 않는 모든 집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단다. 천사는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도 갔지. 물론 궁전 문둘레에는 피가 발려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궁전에 사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당연히 죽었겠지? 파라오의 뒤를 이을 왕자가 죽은 거야.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땅에도 갔지. 한집한집 문둘레를 살피며 지나갔어. 이곳은 모든 집 문둘레에 피가 발려있었어. 그날 저녁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문둘레 피를 발랐잖아. 저녁 무렵에 어린 양의 피를 문 둘레에 쓱쓱 발랐지. 피를 확인한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천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그냥 지나갔단다. 천사가 모든 일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집트는 눈물 바다가 되었어. 모든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 이집트 사람이 사는 모든 집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이집트 궁전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단다. 파라오를 이어 왕이 될 첫째 왕자가 죽었거든. 파라오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금방 깨달았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은 거야. 진작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자기 왕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 파라오가 큰 소리로 명령했단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내쫓아라.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지 않았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어. 제발 떠나주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어젯밤에 떠날 준비를 다 했잖아.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나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어.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옷이랑 금과 은을 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금목걸이, 은목걸이, 그리고 예쁜 천과 옷들을 다 주었어. 자, 여기 이 물건들을 받으시오. 이것들을 다 챙겨서 지금 당장 떠나시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어 길을 떠나게 되었어.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양과 소와 어린 양들도 모두 함께. 아주 많은 사람이 길게 줄을 지어 걸어갔단다.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걸어갔지. 가장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걸어가고 있었어. 드디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풀려난 거야. 이제 어디로 갈까?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을 향해 출발